Hi, I'm Vivian. First, thank you for coming in again. 머리가 말을 안 듣네. Hi, Vivian. Thank you for coming again. 여 i 분 안녕하세요. n e Oh, thank you for coming a 소 a i n Oh, thank you f o 소 coming again. I'm really e t o t t h t video. I'm i to o t o t h n t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유튜브를 하는 분들 아주 아주 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택배를 언박싱 할 거예요. 언박스 with me, 언박스 with 미 So. 그래서 이번 주도 택배를 안 가고. 일주일 치를 모아놨습니다 저언언싱영영을을보니 이게 박싱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서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입고 있어요. 저번 주 복스. 이쯤 되면 제가, 제가 진짜 이 되면 제가 진짜 디운 리에 정말 극진한 팬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음, 이거 디운 리에 이제 이 상의가 저번에 언박싱했던. 디오는 리의 코르셋 컨셉의 상의인데요 진짜 요즘 최애로 입고 있는 의상입니다 저번 브이로그에 추이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도 제가 입고 갔었던 의상이기도 하고요 정말 요즘 이거에만 빠져서 이것만 입고 있어요 중 디올리 같은 어 브랜드를 내는 게 꿈이에요 아 그리고 몰랐는데 안드리아... 몰랐는데 아리아나 그란데 뮤비에서도 디올리의 코르셋 컨셉의 상의를 아리아나 그란데 슈퍼스타님이 입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시대에 같은 브랜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그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정말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디올니의 첫 번째 컬렉션 때부터 팬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저번에 착용했던 선글라스도 언박싱했던 선글라스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저는 근데 진짜 사면 다 정말 달아 없어질 때까지 잘 써요 그게 저는 그 값어치에 대한 배려? <웃음> 뭐래? 값어치에 대한 값어치라 그래야 되나? 네. 물론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비싼 걸 사놓고 전시만 하는 것보다 저는 좀 반대인 게 그만큼 값어치를 주고 사면 바람 없어질 때까지 마구 쓰는 게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언박싱 할게 당연히 옷, 패션, 그리고 뷰티, 입생로랑 립스틱, 그리고 실버 실버 악세사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좀 어마어마한 게큰게 게 있는데 어,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직구로. 그래서 그거를 언박싱 할 건데 일단 먼저 MBC 실버 액세서리인데요 짠! 짠! 비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미리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실버 악세사리 편은 제가 따로 하려고 미리 다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액세서리, 알렉산더 맥퀸. 알렉산더 맥퀸. 시그니처죠? 알렉산더 맥퀸이. 알렉산더 맥퀸이 이런 고어한 디자인이 진짜, 오. 안 보이는구나. 바로 이어커프에요 이어커프. 주물 내가 가는 것보다 좀 빠르지. 이어 커프에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껴주면 짠!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어 커프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어 커플만 정말 많이 되는데 이어 커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귀를 안 뚫고도 이런 어, 팬시한 느낌을 낼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귀걸이를 하지 않아도 이어 커프 하나만으로 꾸민 듯안 꾸민 듯 이렇게 살짝 반짝이는 이런 이어 커프의 매력이 저는 너무 좋아요 알렉산더 매키니 이거는 근데 실물이 더 예뻐요. 실물이 더 예뻐요. 이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제가 많은 이어커플 해봤지만 얘는 정말 잘안 떨어져요. 사용성이 있어서 만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MBC의... 이 다이아반지컨셉의 귀걸이? 저는 구매를 할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웃음> 구매를 하기 때문에 모양이 있어가지고 저도 따라해봤어요 두 가지 컬러를 샀는데 216번하고 203번이에요 음. 이컬러 향이 들어간 컬러입니다 이거는 딱 그냥 트루 레드 컬러인 것 같은데 오! 너무 빨개! 어떡해! <웃음> 여러분 진짜 빨개요 저는 이렇게 딥한 컬러를 잘 부담스러워 해서 발색이 장난 아니네요. 저 이게 203번. 203번. 오, 진짜 빨갛네. 로즈 디시던트라는 컬러예요. 로즈 디시던트. 이렇게나 발색이 잘될줄 몰랐어요. 다음에 이건 216번 누드 엠블럼인데, 재빠르게 지우고, 누드 엠블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당황했어요. 오, 이제 아주 안정을 찾았다. 다음에, 오, 근데 진짜 이거 컬러 그대로 발색이 된다. 아, 편안. 어, 이것도 컬러가 되게 센데? 여러분, 이것도 컬러가 되게 세네요. 이게, 누드 엠블럼이라고 핑크 로즈 누드라 그래서 되게 누디한 컬러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컬러가 굉장히 셉니다. 그죠? 컬러가 엄청 쎄아 근데 저는 진짜 약간 그 입술이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사실 눈코입이 다 특색이 없긴 한데 그나마 이제 입술이 좀 도톰한 편이어서 립을 진짜 많이 사거든요 립스틱을 근데 어 근데 이번 쇼핑은 이거는 정말 어, 어 소량씩 발라야 될것 같아요 소량씩 좀 약간 풀립 바르는 게 조금 부담 부담하, 부담스러운 스타일. 부담 스타일 스스로 부담하는 스타일 부담스러운 스타일 스스로 놀람 지금 사실 별 차이는 못 느끼겠죠? 원래 립스 컬러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제가 근데 진짜 립컬러가 립스틱이 진짜 많은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립스틱이 진짜 많아요 립스틱이 얼마나 많냐면 제 화장대에 있는데 짜잔 제가 립스틱이 100개가 넘어서 진이안 100불을 샀어요 100불을 사서 이제 다 정리하려고 샀는데 이 컬러가 다그컬러고그 컬러가 다이컬러같아가지고 그, 그 컬러 정리를 못하고 있어 근데 또 립스틱을 사버렸죠 또 립스틱 샀죠 t h e thing t a l f a n o t 습니다 o w a t i on t h s s c o bay oh l o e r e e please stay don't s a Have to go. Don't say you 음, need to run. 아, 네. 아무튼 어, 아 요즘 코로나라서 립 발색이 안 되니까 음, 립스틱은 뭐 다다익선이겠죠 그 다음에는 택배를 꺼볼게요 택배 오늘은 이번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대신 크고 무거워요 크고 무거운 어마어마하게 그거 무거워 <웃음> 아, 이렇게 택배가 많이 오면 곧 저희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어떤 택배가 왔냐면요 일단 먼저 똑바로 오시다 따뜻해 퐁! 짠 바로 이것입니다 좀 파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없지 않아 많은데? 한번 갈아입어볼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파진 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가 미디움 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이 부분이었거든요 프릴 부분 그래서 이렇게 근데 좀 많이 파진 것 같다 어쩌지 왜쿡 언니가 입었을 땐 되게 히피보였는데 소심해지다 일단 저도 사람인지라 아, 바로 환불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큰맘 먹고 샀는데 가격도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일단 여긴 한국이니까 도저히 입고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아쉽다 해외였으면 입었을 텐데 두 번째? 어 얘는 너무 가벼운데? 매종 마르지엘라 아, 저 진짜 매종 마르지엘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종 마르지엘라에 그만 여러분 손 조심하세요 잠깐만. <웃음> 뭐지? 작고 소중한 거는? 대중 마르질라의 다운표 티셔츠예요. 다운표, 다운표 티셔츠.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웃음> <웃음> 이렇게 입으요좋게 와, 이건 진짜 잘 샀다. 벨트를 사야겠다, 벨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트 say you need to run, stop the clock on Central Station, and we can have a trip downtown. Let it be the night that I've been longing for. Let's fly down south to -oh. Austin n or to Ecuador. 아, 이건 좀잘산것 같아요. 일단 너무 시원해요. 망사여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진짜, 아, 잘 샀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블랙 피치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역시 저번에 샀던 선글라스랑 너무. Good choice 이게 바디스트도 있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여름엔 반팔 아주 잘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이 is t h 이 choice. 자, 쓰레기는 넣 아. 쓰레기. 하나는 반품하고 하나는 마음에 들 예쁘지 않나요? How was it? How was it? Is that good? I like it. I love it.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뭔가 이거 어까 역시 메종 마르지엘라입니다. <웃음> 메종 마르지엘라 아니 메종 마르지엘라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기 테이프까지 일어났어 지금. 테이프까지 6라고 써있어요. 6 메종 마르지엘라 6 제가 메종 마르지엘라에 얼마나 팬이냐면 메종 마르지엘라 특평까지 찍혔어요. 이건 못 버리겠잖아. 아니 케이프까지 6라고 케이프까지 6라고 해놨어요 대종 마르젤라 지6 mm6 mm6에는 정말 많은 뜻이 들어 있어요 mm6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는데 이거 어디다 붙여야겠다 어디다 붙이지? 일단 아이패드 이번에 빅백인데 완전 빅백인데 와, 완전 빅백 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렇게 옷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빅백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샀어요 완전 이렇게 완전 빅백 이게 안 보이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빅백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샀어요 웰리비 짐 가방으로 들고 다니려고 짐가방에 걸맞게 진짜 여기 고리가 엄청 많아요. 실용주의의 끝판왕. 실용성. 사실 저번에 언박싱 한 것도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미팅 갈 때마다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메종 말질라가 또 되었습니다. 메종 말질라 메종 말질라 사, 사, 상안 주나? 오케이. 다음. 다음은. 다음은. 이것은 바로 수영복입니다 짠 수영. 수영복이에요 아니, 친절하게 이렇게 더스백까지 이런 수영복 까지 제가 밴디랑 이거랑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요즘 좀 로고 있는 거를 지양하려고 그냥 깔끔하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다가 수영복을 구매했는데 하.. 지금 4단계라서 이걸 입을 일이 있을까요? 그래도 예쁘니까 언젠간 있겠죠 윤 수영 보고 샀는데, 4단계라 어디 갈 데가 없네요. 4단계라 갈 데가 없어. 아무튼,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구매입니다. 민망해서. 그 다음은, 왜냐면, 제가 정말 다이슨을 엄청 좋아하는데, 다이슨 스타일, 스타일러가 있어요. 그, 깁트 컬렉션이라고, 코랄 컬렉션이 있는데, 저는 또 리미티드 에디션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 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제가, 풀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보라색. 그래서 구매한 보라색 블랙 블랙 앤 퍼플 에어랩이에요. 이거는 소장용으로 구매했어요 소장용. 근데 진짜 에어랩 정말 좋아요. 저처럼 머리숱 많고 반곱슬이신 분들은 에어랩 진짜 꼭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저, 저는 어, 다이슨 모델도 아니고 음, 뭐 받은 것도 없지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랙 앤 퍼플 컬러로 컬러를 한정판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짜 집을 꾸밀 때 집을 꾸밀.. 저는 진짜 집을 꾸밀 때 디자인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바로.. 어우 무거워 Hello. 네스프레소 버추어 머신입니다 <웃음> 더 무겁다 무겁다 네스프레소 버추어 머신인데요 저는 집을 꾸밀 때 진짜 저는 약간 어, 디자인을 되게 아무래도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미대생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디자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해외 직구를 해서 샀어요. 왜 해외 직구를 해서 샀냐면 아직 한국에 런칭이 안된 디자인이래요. 근데 좀 열려라. 열려라. 승계. 어제발. 어. 어, 오, 음, 나이스. 에스프레스. 벌얼이거야요 이거. 원래 한국에는 지금 벌얼 플러스만 나와 있는데 지금 저는 벌얼 넥스트를 샀어요, 넥스트. Next. 넥스트를 구매했고. 와 여기 이렇게 웰컴. 웰컴팩이 있네, 웰컴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얘를 해체하려 시간이 도고와 생각보다 엄청 크다. 생각보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커. 난이난겠 난리, 난리 나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번에 음 설치를 생각보다 엄청 크고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죠? 제가 상반신만 해요 아니 너 생각보다 좀 많이 큰거 아니니? 이쁘니까 봐줄게 이렇게 생겼어요 와 깨진 줄 알았어 설치를 하러 어디다 놔야지 겠아 깨진 줄 알았잖아 깨진 거 아니지? 그렇지 설치할 곳을 여러분 찾으러 설치할 것중 여러분 같이 찾아보, 찾아, 찾아 볼까요? <웃음> 정리를 어떻게 해? 일단 뒷면에 마르지엘라 라벨은 이 스티치 그리고 넘버링으로 굉장히 마르지엘라는 유명한데요. 회체주의에 이제 보석을 열어주 바로 이게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네 가지의 스티치, 사방의 스티치 라인 그리고 넘버링. 그래서 각 넘버링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봉지만 보고도 감탄을 했던 게 여기에 6라고 써져 있잖아요. 테이핑까지 6라고 섬세함에 감동받았던 게 6는 아메티폴 룩먼이에요. 그러니까 어, 여자를 위한, 어, 그러니까 여성 분들을 그러니까 마르제 어, 뭐가 구매한 이 메종 마르지엘라의 컬렉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이1번이라 뜻은 The Collection of u 이란 뜻이에요. 여성복 컬렉션을뜻하는1 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표기한 것도 마르지엘라 처음이기도 하고 그렇지. 최초인 게 마르지엘라이기 때문에 마르지엘라로 사랑합니다.